자 그러면 이런 세뇌와 환경, 세뇌와 환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해? 부모가 막아낼 수가 있는데 일부분은 못 막아내잖아, 그지? 그럼 부모가 막아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그러면 이것을 막아줘야 되니까 이것을 못 막아주면 어떻게?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것도 못 막아주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갈 확률이 어떻게 해? 엄청나게 높은 것이지, 그지? 자 타고난 인연법도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가 있으면 이것이 높아 갈 수밖에 없잖아 뭐 가능성이면 쭉쭉쭉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일단 세뇌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그냥 답도 없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답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그치? 놈이 아무리 맞다 과학이 아무리 맞고 증거를 갖다 줘도 아니다 카는데 그치? <웃음> 내가 오늘 유튜브 보니까 <웃음> 응. 휴고라고 막 난리나고, 이렇게 하는 애들 아, 어, 어 유튜브. 그러나, 그래. 그러니까 답도 없는 거야. 그때는 자기가 올바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순간에는. 자,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성격 탓, 심리 탓이 아니야. 이런 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 병원에서 할수 없으니까, 말안 들으면 어떻게. 해. 나 구비라, 그건 자폐증이고, 신경 안정제 이어갖고, 안정시키는 거야. 그러면, 신경 안정제를 먹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그안는 바보, 바보대 뿌리잖아. 가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는 바보야. 결국 없잖아. 신경 안정제 계속 미어야 되는데, 평생을 미어야 되는데, 답이 있나? 병원도 문제라,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고 인정을 해야지,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런 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자기 적게 옳다고 주장하면 병원도 문제를. 병원도 문제를 하면 병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런 사람들만 더 힘들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힘든 거지. 그래서 며느리는 병원에 가갖고 안정제미해갖고 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음. 음. 자, 그러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이 사조 완벽하게 풀어야 되겠나, 안 풀어야 되겠나?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칠성줄 이거 다 풀어야 되겠지? 내림줄도 풀어야 되겠지? 이게 정말 이거는 잡동사인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귀신풀이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인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쉬, 우리는 제일,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격분서법을 먼저 해야 돼자이 아이가 이 아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성격적 장애 요인인 것을 먼저 분별을 해야 돼이 응? 성격장애 요인 그러면 이 성격적인 장애 요인은 엄마들이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상담하러 안가 뭔지 알겠죠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엄마가 그동안에 학문도 정말 우리 너무 황당한 뭐 심리학도 마찬가지다 아 심리학도 이거 뭐 처음이나 마찬가지잖아 이거 뭐 이거 해갖고 좀 일갈 수도 없는 거 무조건 성격 심리 탓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두 번째 우리 심리 분석을 해야 돼요 성격은 성격은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가 타고난 그대로 행동을 하면 이 병이 아니다 그건 빈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심리를 분석해야 돼 또. 심리가 보자면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하게 되면 이 심리 치유를 해가지고 이것을 바꿔가야 돼. 이거는 성격 힐링으로 해가지고 성격 힐링에 의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이것은 심리 치유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제3의 그것이 작용할 때 이것을 우리는, 이는 귀신형이다, 귀신형.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소위 말하는 귀신형 우울증이라는 거다. 귀신형 우울증. 귀신형 우울증.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울증이에요. 무슨 우울증이라는 답이 없다 자살한 사람들 보게 되면, 어사에서 이거 평가가 전부 다 우울증 아니가? 우울증이 자살을 그렇게 쉽게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자살이라는 것이 쉽게 있을 수 없는 거야 우울증이 문도 못 열고 처박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살을 하겠노 응? 누구말때나 가다가 우리가 오0견 뭐 이래가지고 누구말때나 어? 나이가 되고 뭐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우울증이라고 계는데 그럴 때는 또 예, 희망이 없고, 막, 절망이 사이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안 된다. 말이야. 지가 스스로, 어? 누구말때 이거, 우리 뭐, 옥상에서, 10, 10층 옥상에 밑으로 보면 까마득한데, 누가 그거 뛰어내리겠노? 그쵸? 그렇죠? 한강 다리에가 밑에가 얼마 깜깜하다는데, 거기서 뛰어내린다. 말이야. 신발 벗고, 응?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일 문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분석할 때는 이 아이가 이것이냐 이것이냐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 그제 이것을 고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잖아 자 귀신이 있다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어떤 귀신인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귀신풀이법을 해갖고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뒤에 대답이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의 귀신이 붙었던 귀신병으로 전환되어 있던 이 발병 원인 이유와 원인이다, 그죠? 이 발병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발병 처리를 아까 지금 다섯 쪽에 아까 다섯 개 이야기했죠. 이것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큰게 보자. 이 수리 사주에서 푸는 거. 자 발병원인에는 이 귀신병의 발병원인에는 수리사지에서 그것을 풀어올 수도 있어요. 자두 번째는 우리는 이 귀신풀이법에 의해서 우리가 풀게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우리는 기 귀신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무단계에 보면 몸주 테스트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풀어내가야 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만이 될거니가 그죠.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 소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 거야? <웃음> 무당은 무당은 우리는 비는 거야, 아니? 무당이 무당기를 니 꺼져라 하고 삼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당은 항상 비는 거잖아. 달래고 빌고 하는 거잖아. 그제? 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귀신을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 그제? 자, 그러면 지금은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한계 한계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의 발병 원인과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은지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찾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인데 우리는 구명시식이라든지 이? 구병시식이라든지 우리는 테마라든지 이런 말로 지금 다왔다말이에 그렇죠? 구명시식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구단 따해 갖고 구명시식? 구명시식은 원래는 구시다. 응? 자, 그런데 군만 해갖고 될게 아니다 이 말이야. 기신인데 밥만 주갖고 가더나안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이거는 지금 내가 알고 먼저 가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명시식과 구빙시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가자. 자,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차차이에서 우리는 귀신 퇴치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다잉. 이것을 없앨 것인가? 중요한 거그 원인이 아래에 치료를 할거 이거. 아이가. 이 아이가 위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 위를 치료해야 될 거고, 간이 아프면 간을 치료해야 될 거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구명시시 제사만 지내고, 군만 한다고 해고 되겠나? 달래는 것은 답이 없는 거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자, 결국은 귀신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야. 귀신의 세계로 가야 되겠죠 이것을 알려면, 귀신 편을 하기 때문에 귀신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귀신의 세계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항상 하죠. 그러면 안 되지. 항상 하라는 소리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는 귀신의 세계로 먼저 가보고 와야 돼. 귀신의 세계가 도착 어떤 연유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이 귀신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우리 가족의 여기에 붙었는지 이것을 어디는 처분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기본 틀을 알아야 풀어나갈 거잖아 그쵸? 이 귀신이 흐름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구명시식을할 것이고 구명시식을할 것이고 그 많은 사람이 구병 우리나라 선임이 음, 되든 무당이 되든 목사가 되든 이 신, 신을 가지고 있는 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한 200만 명 정도 된대요. 응? 400만 이 응. 대한민국이 200 알지? 우리 5천만이잖아. 우리 5천만인데. 응. 5천만인데 200만 명된단 말이야. 200만 명. 200만 명이 이 구병시식을 할수 있다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야. 렇겠지 아, 200만 명이 그거 귀신 처리할 수. 그러면 이때까지 귀신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무도 처, 처분할 수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이거. 아, 귀신 들린 자식이 있는데 그 귀신 안해 갖고 어디든 안 찾아가겠나? 봤다 찾아가고 할겠거야 이거. 그런데 그또 그대로 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떨어질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그러면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그랬는지 어디에 왔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치겠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귀신의 세계로 한번 가보는 것 에? 귀신의 세계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귀신세계요? 갑자기 어. 아, 근데, 처음에, 수리사도할때 처음에 아, 가르쳐 주잖아. 아, 처음에, 맞아요. 응. 음. 에헤참말 아, 귀신세계는 귀신세계에 이때 했잖아. 그죠? 아, 인간이 죽으면 그다음부터 귀신세계지. 그러면 어떻게 인간 옆에 있으니까, 인간, 인간보다 몸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 인간은, 인간은 같이 있겠네요. 그럼. 그럼 같이 당연히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귀신이 인간이 같이 있어있지 같이 <웃음>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인간은 지구상에서 있는 것이고 귀신은 태양계 속에 있다고 했잖아. 왜? 기와 섭이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수리로 풀었잖아. 3일 때는 인간이고 4가일 때는 어떻게 귀신이 했잖아. 네? 3일 때는 인간세계가 있고, 예. 4는 귀신세계고, 5는 영혼세계고. 그랬잖아. 아, 그거는 저 그때 없었나봐요. 그냥 어, 딱편계졌는데 찾아보면 있을텐데. 자. 그냥, 4 9 뭐, 지옥병 동양 아, 그거 말고. 자, 수의 법칙에서, 1, 2, 3, 4, 5, 6, 귀신과 품, 이거는 귀신이다잉. 예? 6은 안 푼다 했고, 1과 2는 안 푸는 걸 했다. 그죠? 자, 3을 우리는 인간이 했잖아. 인간세계. 그 다음에 4를 우리는 귀신세계라고 했고, 5를 영혼세계라고 했고, 6을 우주라고 했고, 7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새로운 인간세계가 되고, 이것이 귀신세계가 되고, 영혼세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인간 세계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우주상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지구요. 귀신 세계는 어떻게? 이것이 태양계요. 이것이 우리는 은하계다. 그죠? 자, 이것도 우리는 항성계고, 항성이고, 행성이죠. 항성이 아니고. 음. 어, 이것이 행성이고. 항세, 안 해주셨어요. 이거는 항성, 안 해주기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 없는 날 있겠지. 음. 은하계고, 이거 됐잖아. 그럼면 어떻게 인간은 어디에 사나? 지구에 사고 행성에 산다. 그죠 우리 지금 그대로잖아. 과학의 그거. 우주과학이 만드는 거. 그럼 귀신은 어디에 사나? 태양계. 행성은 뭐고, 항성은 뭐요 귀신세계가 항성계예요 항성은 태양과 같이 빛을 발휘하는 개, 솔라시스템. 그럼 항성계는 태양계가 아닌 다른 항성계. 그 옆에는 밤에 보면 별이 전부 다 항성이잖아. 별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전부 다 항성이라고요. 항그 항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행성. 그럼 우리는 태양계는 어떻게? 태양이여 있고 수성, 목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것이 우리는 행 항성이고, 이것이 여기 있는 별들, 지구, 화성 이런 것이 우리는 행성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어디 사나? 지구에 사고 행성에 산다. 그렇게 혹성 탈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구 행성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귀신은 어떻게 사나? 이 태양계에 산다 이게. 태양계에 사는 귀신은 태양계만 있는 거야. 이? 다른 데못 가고. 다른 데못 음. 그러면 어떻게? 영혼은 어떻게? 은하계가 있다. 은하계. 별들? 별들이 꽉묻혀진 거. 그러니까 별, 별, 별들. 이렇게 이렇게 제발 이렇게. 이제 공부할 게는 이제 과학을 이제 다시 과학으로 들어가 보자. 이 응설 안 하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자, 우리가 지금 태양이 있다, 그죠? 네. 태양이 있으면 여기에 수성, 수성, 금성, 지구, 네. 응? 지구. 지구, 달 이렇게 돼 있지? 네. 그 목성 이런 건 토성, 금성 이렇게. 이것이 우리는 태양계다, 태성계. 그죠? 그쵸. 태양계인데. 이것보다 더큰 것을 우리는 은하계라 했다. 은하계. 그렇 네. 자, 은하계에는 태양계 같은 것이 몇개 있을까? 네. 우리 과학으로 바혀 대충. 막. 우리 그냥 많다. 그 많다 하면 안 되고 억수는 많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 바뀐 것이 한 2천억 개에서 한 4천억 개 정도 있다. 태양계 같은 것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 있다. 고 오케이? Okay. 2,000억이라고만 생각이 안 되지? 이 태양계 같은 거지. 태양계에서 우리는 지구, 지구에 있잖아, 인간은. 이런 것들이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 있겠다. 그러면 우주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과학으로 밝히도, 이 칠판을 우주라고 한다면, 이 우주 속에는 은하계가 은하계가 한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이상 있다고 그랬다. 은하계가 2,000억에서 4,000억 개. 끝장났지, 뭐. 그죠? 아이고. 지금 과으로 밝힌 것이 이 정도 크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영혼은 은하계에 있다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영혼들은 이 태양계가 이 수천억 개 있잖아, 그지 네. 수천억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귀신이 되면 요 안에서만 매면돌아 태양계에서만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 나는 이 별에 가서 살수 있는 거야 이 영혼은 별, 다른 별에서도 태어날 수 있네 내 영혼은 태어날 수있 그러나 내가 지구에 살았다는 습성은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영혼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기억한다, 이런 것은, 여기서 뺑뺑 돌다가 귀신이 내인데 참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옛날에 하성에서 있다가 태어났다 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귀신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영혼이 아니고, 영혼이 아니고, 이 귀신 세계. 그러면 이 태양계 속에 서으면 뭐 귀신이야.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태양계 내에 있으니까. 예지지? 그래서 차원을 따지게 되면, 인간은 3차원의 세계, 귀신은 4차원, 이거는 5차원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3, 4, 5차원 세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차원이란다. 6차원은 없고 어떻게 무차원이란다. 차원이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차원의 이런 작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귀신은 어떻게 4차원 세계다. 그럼 인간과 다른 것은 어떻게? 인간에게는 이 몸뚱아리가 있고 이 몸뚱아리가 없다는 차이집니다. 음. 그렇죠? 인간은 몸뚱아리가 있고 몸뚱아리가 없다 하는 것이 차이다. 자, 이것을 놓고 이제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세계는 우리가 뭐 표시할 수 없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귀신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세계는 크게 사계 운기론에서 수리 법칙에 의해서 사계 운기론이다. 사계 운기론으로부터 우리는 큰네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귀신이 되려면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 인간이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우리는 처음으로 가는 길이 우리는 이 망자세계라는 거예요. 망자세계 이것이 우리는 사자세계 죽은 사람들 사자세계다. 저승사자가 잡아간 망자들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인간은 인간이나 귀신이나 차이는 어떻게 몸뚱아만 없는 것뿐게 없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형태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똑같을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망자세계에서 우리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증명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은자이 심판이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설명은 못하지만은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망자 세계에서 망자 세계에서 우린 네개 세계가 있는데 망자 세계에서는 이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이첫 번째 그것이 천궁세계라고 한다 천궁세계는 심판을 받아 갖고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네가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지어진 재업은 전부 다 사해준 거야, 없애준 거야. 이것이 천궁세계라고 한다. 그다음에 여기는 하궁세계라고 한다. 하궁세계는 어떻게 심판해서 어떻게 형이 형이 너무 많다. 니는 어? 면제를 해줄 정도가 아니다는 거다. 면제를 해줄 정도가 아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이다. 그러면 여기 망자세계에서 어떻게 해? 이 심판을 받기 두려워 갖고 이 하궁세에, 하궁세에 가기가 겁이 나서 탈옥을 한 사람입니다. 응. 이것이 우리는 구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부서는 그럼 교도소라고 하나 보자. 교도소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저승 사자가 음. 데려간다지만 도망쳤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여기그그 어? 그 잡으러 가는 데려갖고잡아놨는데 어떻게 뺑소니 해버는 거지 도망가 버는 거야. 그거는 마찬가지다. 망자는 저승 사자가 잡아가는데 저승 사자가 눈치 봐고 도망가 버 거고 사람은 어떻게 경찰이 잡아가는데 도망가 버 거고 탈옥을 해 버는 거야. 자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야. 자 예를 들면. 인간의 영혼이나 귀신의 영혼은 똑같은 거잖아. 저분이 봤잖아 그렇지? 인간의 세계는 귀신의 세계는 똑같은 몸뚱아리 만들 뿐이지.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귀신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논리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 심판을 받는 동안에 어떻게 심판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너는 가도 돼,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천궁세계에서 이렇게 천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천도예요. 그냥 이것이 천, 뭐, 심판 받는데 심판 잘 받아 고약 쓰는 거, 이거는 천도가 아니라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궁세계에, 이제 교도소까지 갔는데, 이 반발할 수도 있잖아. 사람은 어떻게, 항소하잖아, 항소. 그러면 어떻게, 이 하궁세계에 보내놨지만 임시로, 이 하궁세계에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지옥 세계로 보내려고 음. 이거 뭐안 왔는데 나는 항소를 해갖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응? 음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다시 심판을 받는 거야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심판을 받는 효과나 똑같은 거야 그럼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참작해갖고 어떻게 항소 심에서 어떻게 무죄 이렇게 가게 되면 석방하게 되면 이리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항소하면서 또 도망가보면 이 구천 세계에 오는 거야 그럼 구천 세계는 어떻게 지명 수배 지명 수배가 내리다고 생각하면 된다. 음 탈옥을 해갖고 지명 수배 내립니다. 음. 이 지명 수배 내리는 것은 항상 있으니까 이 아이는 어디에 숨겠나? 이 아이는 어디 숨겠나? 이 조승사자가 잡아올 당지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숨는 거야. 인간에게. 인간에게 숨는 거 인간 속에 숨는 거야. 그럼 인간을 못 잡아가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범죄자를 하지라도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숨겨주게 되면, 공범자라든지, 뭐, 범죄, 뭐, 뭐, 이런 게 하고, 죄를받지 그런데 가족이 어떻게 숨겨줬을 때는, 말을 안 하고 숨겨줬을 때는, 죄가 없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구천세기에서 이렇게 인간에게 몸속에 붙어보면 저사자는 인간은 못잡아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이 사람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빙이 머리에 오게 되면 빙이 몸에 붙으면 심병 인간의 귀에 붙으면 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귀신병이네. 구천세계에서이 떠돌이 떠돌이 귀신들이 인간에게 몸에 붙은 것을 우리는 이 귀신병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이 인간이다. 이거는 귀신이 붙어 갖고 그런 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질병이다. 이거, 그제? 인간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이 병이라고 하나 보자 인간의 병에는 첫번째 우리 몸이 아파서 일어나는 병이 이 병원에서 가서 해결해야 돼 병원에서 그치?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서 가는 것이다 자 두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성격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질병, 인간에게는 질병이라고 하게 게되 되면 성격이 원래 타고났을 때 개팍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이 아이는 갭, 개팍한 성질을 그대로 내겠지? 그런데 외부 사람이 생각하게 되면 이 아이도 이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병이 아니다, 이 말이야. 개팍한 성격은 병이 아니다라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올바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지. 개팍한 성격은 우리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지 힐링을 해야 된다. 그제? 이 힐링 정도는 아니고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면 이 아이는 이제 코치주겠지 그렇게 성격 치유제, 성격 치유. 그렇게 성격적인 훈련, 트레이닝이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성격 코칭, 이렇게 트레이닝, 이런 것이 심리학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좀, 이거, 원리적인 이론은 안 맞아요.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것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 성향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심리에는 우리는 내면심리 습성심리, 행동심리가 있는데 우리는 심리는 자꾸 어떻게 이 행동심리만 격하다 뭐 돌발성이 많다, 어? 개팍하다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이런 질병으로 치료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선생님이 선생님 보면 애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되겠나? 선생님 말잘 해야 되겠나? 선생님말잘 들어야 되겠나? 뭐안 듣는 아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선생님 입장에서 떡받고 이 아이는 어떻게? 질병적인 현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심리장애다 했었고 결함이 했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내면 심리, 타고난 심리가 이렇게 개팍하다면 이 아이가 개팍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개팍하니까 당연한 이치지. 근데 습성신이 어떻게? 도덕질 해야만이 되는 곳에서 자기가 살아왔다 하면 도덕질 하겠나, 안 하겠나? 내가 배가 먹어서 자꾸 어떻게 해? 먹을 게 없으니까, 어? 먹는 거도덕질 했다 하면 이 아이가 습성은 어떻게? 해? 이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의해서. 또 생기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음. 이것이 습성심이라는 거다. 이것이 습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것 두 개는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다. 내면 심리는 타고난 성품이라고 봐도 돼요. 성품보다는 심리, 타고난 심리, 행동 성향, 타고난 행동 성향. 성품하고는 다르다. 성품하고는 다 성격은 여기에 또 따로 있는 거잖아. 타고난 특성과 심리는 행동이지 특성은 아니다. 심리는 작용할 때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성품은 성격과 행동을다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음, 성품은 우리가 지불하지만 우리는 논리는 다르다. 나중에 보면. 지금 밖에서는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건 실제적으로 엄연히 다른 거야. 성격과 심리는 엄연히 다른 거야. 지금은 공부하게, 지금 밖에서 공부한 거는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행동이, 행동심리와 내면심리가 똑같다면, 이거는 절대로 병이 아니라. 내면심리하고 행동심리가 다를 때, 이거는 질병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그치? 원래 성격이 개팍한데, 훈련을 많이 시키게 되면 애들이 좀 참찬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힐링이고 트레이닝이야. 코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만 자꾸 심리, 지금은 심리는 전부 다 이것만 하잖아. 행동심리. 니가 도덕질 했을 거니까. 자, 도덕질 다 해보자. 도덕질 했으니까 무조건 니는 심리적인 결함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렇죠? 환경이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도덕질 한 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덕질 한 거는 다르겠지. 다르다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심리에서는 우리는 원래는 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특성이고, 이거는 우리는 욕이라는 거야. 욕심. 그래서 심리에서는 욕이 강하게 되게 되면 이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것이고, 이거 특성은 어떻게? 해?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표출만 할 뿐이다. 그럼 이거는 여기 발동해야만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엄연히 다른 거야 구분. 그럼 몸이 왔고 성격이 있고 심리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는 어떻게? 인간은 귀신병이다 그지. 근데 귀신병은 우리는 어떻게? 신체나 몸에 왔을 때만 그런 거다 그지. 그런데 다섯 번째 이거는 귀신병이 아닌 그지 귀신의 작용이래. 귀신 작용으로 응? 자 인간의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감각적인 이것이 주로 우리는 뇌파의 작용이다 이것이 두뇌와 관련된 거다 이? 두뇌와 관련된 것을 우리는 뇌파 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약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이 병이라는 거다 이것이 병 이것이 병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거와 이것이 주 그제 이것과 이것이 두 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것이 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천 세계에 있는 귀신과 귀신 작용, 그죠?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거야요자 그러면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망자세계와 이것이 이거는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를 우리는 하나씩 풀어보자 자 이제는 이것이 필요 없고 이제 망자 세계. 자, 망자 세계는 임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임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쪽에 우리 탈출하는 사람들, 임시 구호대 같은 거, 그지? 자, 임시로 여기 있으면 완전히 우리가 천도가 됐을 때는 인류가 쁘게 되면 인, 여기서 천공 세계는 인간과 인연은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로 갔을 때는 인간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요. 인간이 탈을 다 벗고, 자, 이 세계에 갈 때는 우리는 귀신이 영혼 기습이라고 그랬죠. 이것만 남고, 이거는 다 버린 상태라. 이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다. 그치? 영혼은 이런 거예요. 영혼은 인간이? 자, 인간, 인간하고 인연을 다 끄는 거. 음, 영혼은 아, 인간, 이, 이 귀신은 인간 세상하고는 이제 완전히 담을 샀다고 생각하면 돼. 완전히 떨어져 넣어가지고, 인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겠죠? 인간하고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하궁세계는 어떻게? 여기에 온, 여기에 잠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오난이 많이 사있겠지, 그제? 그렇죠. 왜? 나는 없다! 이렇게 우기는 거지니까, 그제? 원통하고 응. 분통하다. 그래서, 원통하고, 원통, 분통이다. 이. 응. 응? 네. 신통, 방통이 아니고, 이. 응. 원통, 분통이다. 원통. 응. 여기 있는 사람은 원통, 분통이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구천세계에 9000세계. 있는 것은 어떻게? 아, 신통, 방통을, 아, 신통 방통. 어, 이거는 신통, 방통을 우리는 어떻게 거짓다 허구다 이 말이야 허구 이게 있는 것은 계속 신통 방통 이라고 주장을 할 뿐이다 지원차 왜? 그리어 받아들릴 거잖아요 거기 신통 방통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점점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실질적으로 저 밖에 가 갖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고 내가 뭐 어떻고 내가 뛰어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신통방통이다. 이 구진세기에 귀신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사람들이다. 응. 아, 도술하는 게 그거잖아. 도술이 신통방통이잖아. 그거는 처음다 나중에 봐봐. 처음 다. 다 응, 신기고 뭐 그렇지. 신기를 갖고 무슨 도인노래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원통, 분통이고 여기는. 이거는 신통 방통이야. 그런데 원통 분통하는 사람 인간의 몸에 올 수가 없어. 꿀충이 잡혀 있는 것이니까 못 오지. 아, 아, 붙여 있으니까, 붙여 있으니까. 아, 같이 있으니까 못 오는 거야. 뜯어놓는 아, 거. 이거만 신통 방통 이거 봐고 거짓, 거짓말 해갖고 인간의 몸에 오는 거야. 아, 그 문제네. 문제는 여기가 있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구천세계 구천세계가 천신만신이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신통방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천신만신이라 천가지신과 만가지신들이 신통방통을 부린다고 하는 거야. 자 신통방통 그 말에 우리는 첨부 다 속한 거야. 그 말에 다 속한 거야. 자 예를 들어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신통방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이 세상이 편안할 거잖아. 하나도, 편한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응? 종교도 뭐, 편한 게어있노 지금. 응? 올바른 종교도 뭐, 별로 있겠나? 그제?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천신만신이고, 이거는 시타반. 이래갖고, 이거 거짓말 하는 거야, 전부 다. 자, 이 중에서, 거짓말, 응? 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쓸모없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통방통인데, 우리가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신동방통이 될락 하면, 어떻게? 이 탈옥한 사람도 어떻게? 누구말따나 그레이드가 있겠지. 공부해서람여 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아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 나겠노?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애기가 <웃음> 탈옥을 했다. 그럼 아는 게뭐있겠나 그렇게 동자인데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학가 막가 하면 어떻게 되겠나 하라 말하라 요거는다 받다 그 이상은 다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좀 많이 했이 타락한 사람들도 어떻게 예를 들면 뭐 박사도 타락갈 것이고 중학생도 타락갈 것이고 국민학생도 타락갈 것이고 그렇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신들도 어떻게 공부 많이 해갖고 타락한 그뭐고 신도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신을, 그 신을 받은 사람은 어떻 공부를 죽도록 실을 거다, 이 말이야. 그치? 렇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게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신이 그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잘할 거다,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누가 춤을 잘 추고 이렇게 한 귀신이 붙으면 어떻게? 신을 받으면 춤을 잘 추고 이럴 거잖아. 그것이 여기에 따라서 신이 붙은 것이 신의 종류라. 그래서 신들리신듯이 신들리 한다. 그럼 그렇게 신 신들리는 그렇게 신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고 연불도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죽도록 공부만 하는 그무당 그? 무당이 되는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무당도 있고 공부 그냥 참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거 있고 조잘거리는 것만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아기가 붙으면 깨깨깨 해사면서 그렇잖아.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유형의 이런 신기가 있고 신의 종류가 있고 이것을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완벽하게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통방통이 천신만신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새생각요 여기 있는 것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플러스 알파였고 이게 한개더 붙어 있잖아. 신이 두개 있는 거야. 사람인데 이게 한개더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개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이 머릿속에 자 이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몸에 한개 붙으면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치 그러면 인간이 두뇌에 있으면 어떻게 자 두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자라고 하보자 그럼 한 명이 붙어 있을 때는 얘기가 하고 두 명이 붙어 있으면 쪼개 갖고 또 주고 세 명이 붙어 있으면 쪼개 갖고 주고 그러면 세명 정도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은 지정신이 하나 도안기라 이것이 진짜 신의 힘이에요, 신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구천 세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야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신통 방통 했다고 신만 이렇게 힘든 사람 많이 있겠나? 다 중리 다 해주고 말지. 안된다그렇지그그그부터 거짓이지 않는 거다. 거짓이 거짓 해놨잖아. 이 거짓. 응?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구천세계에 응? 있는 귀신들이 지금 귀신장난이야. 귀신장난 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을 힘들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에서 힘 만들면 되는데 이것이 작용 하게 되면 정말로 힘들게 되는 신은 어떻게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겠지. 그러면 내가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 편하겠나? 지말 지 듣겠, 듣겠나? 안 듣겠지? 나뭐 아무 걱정도 없는데 누가 듣겠나? 그런데 약한 사람인데 자꾸 갖다 붙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 힘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인데 이것이 계속 갖다 붙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이사주별때 어떻게? 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사람들인데 이렇게 만든 것을 업장이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신통방통, 이가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업동이, 그지 이것이 바로 업동이 되는 거다. 자꾸 약한 데 치고 온다. 자꾸 약한 데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잘 파는 사람도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보는 거야.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그러면 내 짚을 거잖아. 지중신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유행이 많겠지 그렇게 신에는 천신만신인 이유가 말 잘해갖고 놈잘 속이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을 위해서 아주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저 위에 사람이 시키면 시킨대로 가갖고 어떻게 저 역전 앞에 가갖고 하루종일 그거 시켜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천신만신이라는 거다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알고 이제는 이것을 세 개를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풀이법을 하는 거예요. 귀신풀이법을 푸는데 이것을 어떻게 푼데 숫자로 푼다 했잖아 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수리법칙으로 풀어나가는 우리는 귀신풀이법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좀 씻다가 갑시다. 네. 어? 무슨 도 하고.